안녕하십니까. 5월 18일자 해외 선물 원리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입이로 모두 상승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소비 판매의 등가율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의설에서 소프트 랜딩즉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언급도 처음 등장하면서 긴축이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질과는 준 안도감이 증시 강세에 힘을 보태네요. 한편 유가는 최근 상승세에 대한 손고르기 공연이 연출되며 하락마감이 습니다파워는 연설에서 보여지듯이 시장은 연준의 물가안정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리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도 이러한 진축 시그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소프트랜딩이라는 명음도 금리 인상이 낮대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유가는 산으로 가네요. 더 멀어지기 전에 잡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 t s 화면 번호 4 0 1호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은 매수 93%, 매도 7%로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77%, 매도 23%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6%, 매도 34%로 전일매도 우위에서 금일 매수 우위로 전환되었네요. 오늘은 낯사이주목하셔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어지러우실 텐데요. 하월의 의지보다는 원유 증산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2,55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확인됩니다. 원유는 110달러와 114.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해 보이네요. 금도 1,79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경기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삭은 매수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금유도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들 HS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신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리충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you n t e d a good bye